2월 2일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박건우와 황민호의 1대1 데스매치 현장이 공개된다. 두 사람의 등장에 mc 김성준은 둘의 나이 차이가 무려 24살이다 라고 설명했다. 두 사람은 각각 2013년생 1989년생으로 같은 뱀띠끼리 두 바퀴 띠동갑 매치에 나서게 됐다. 황민호에 맞서는 아이돌부 박건우는 사슴같은 눈망울과 대비되는 조각같은 근육 파워풀 섹시 퍼포먼스로 마스터들에게 육식사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. 특히 이날 둘의 매치는 황민호의 선택으로 성사됐다. 데스매치 상대를 지목하는 날 황민호는 주저없이 박건우를 지명했다. 선택의 이유가 밝혀지자 우승부 제안은 내가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웃음을 자아냈다. 지목을 받은 박건우는 민호는 사실 약점이 없다. 약점이 없는 강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라며 고민에 빠졌지만 자신의 강점을 최고치로 끌어올려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. 박건우는 자신과 황민호를 아나콘다와 실뱀이라고 표현하며 역대급으로 도발적인 무대를 예고했다. 손에 땀이 너무나... 워싱 컬러... 너무, <웃음> <가와> 너무 안정적이로 다행한데요... 영광의 제 진... 무슨 일이야...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. <일>